안녕하세요. 이상원 작가입니다. 우선 이번 전시 주제는 바람이 분다 네,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고요. 어, 기존에 뭐 흔히 도시의 그런 풍경을 떠나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시골 풍경이든지 아니면 갈대가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것들을 바람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자연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정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초록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어 다른 지금 작품에서는 좀 화이트 아니면 뭐 여백이 있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사람들의 정적이고 포근한 느낌들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제가 초록색을 사용하였고요. 이런 선들도 어 어떻게 보면 뭐 갈때 아니면 뭔가 휘날리는 그런 밀밭 그런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풍경을 제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풍경텍스처에 <웃음> 음. 우선 질감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화재로에서는 이런 마띠에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크릴을 사용하였고요. 그 아크릴을 통해서 조금의 마띠에르를 하나의 선들이, 얇은 선들이 쌓아가면서 그런 표현 기법들을 좀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예전에 어, 아, 스튜디오에 있을 때 앞에 풍경을 내가 그려놨던 작품인데 그게, 그게 너무 마음에 안드는거야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내가 선물로 채워나은거지좀 다른 좀 생명감을